이 티비에서 내 얼굴에 이런 게 나오네요 많이 친구들 못생겼다가뭐 혜리 보고? 응 혜리 왜왜 못생겼어? 그러니까 푸~~ 음, 머리 풀으면 지금 머리 뻗쳐가지고 이상해 아 그래도 그래도 조금 좋고 꼽 스타일이잖아 꼽을 스타일이라고 응. <웃음> 네. 뻗치는 스타일 아니고? 어 아. 아니야 너무 뻗쳤어 그래도 아니야 지금이 예뻐 혜리야이 이렇게 푸른 토 예뻐. 풀러봐 그럼. 가발 벗겨지겠다. 가발 네? 조심하고. 가발은 아닌데. <웃음> 가발 벗겨진다. 가발 벗겨진다. 가발 아니야. 원래 옛날 사람들 머리가 어지만 지금은 미용실 분이 해준 거야. 응. 떼어줄 것 같아서 근데 떼어 There's a girl. There's a g i r e a g i 두 girl. t h 요 r e s a girl. t h e r 로 s a g 생선 l There's a girl. t h r e a 만두를 먹어볼 건데요.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, 가고어어 예. 음 나나. <웃음> 오늘 헤리티비에서 이벤트를 할 거야. 이벤트가 뭐야? 선물 주는 이벤트. 와. 어. 와! 와! <웃음> 와! 친구들한테도. 호로로 생선만두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주고 싶지않아?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생선만두 광어 생선만두랑 명태 생선만두랑 이렇게 두개 보내드릴거야 어떻게 드리는게 날까? 근데 모든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쉽다 그지 그쵸 그럼 구독한 분들한테 주면 어떨까? 응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드려야지 응. 어떤 잘 방법이 잘 낫겠어? 잘 어? 치킨파파가 치킨 뭐야? 아 어머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? 응. <웃음> 근데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다 근데 뽀로로 생선 만두 만들어주신 분 회사, 회사가 이름이 은하수산이거든 아 어, 뭐야 뽀로로라고 그랬더니 <웃음> 어, 어 뽀로로가 아 많, 뽀로로가 회사가 여러개 있어 그중에 하나가 은하수산이야 아 이름이 어, 아 봉지를 만들어주려고? 어 그래서 그래서 사람 큰 사람을 도움을 요청하구나 <웃음> <웃음> 근데 사행시를 짓는것 어떨까? 그래서 그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신 분들한테 열 분한테 드리는거 어때?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치킨파파님 <웃음> 그 분이 안 보실 수도 있잖아 왜안 봐? 치킨파파님은 꼭 드리고 싶어? 응. 아, 알았어 치킨파파님은 만약에 댓글 남기면 무조건 드릴게 알겠지? 알았어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? 어떤 분한테 드릴까? 응 어디, 어디서 아이가 있었잖아 응. 애기었잖아 응. 주이아 어린 친구가테시고 싶어? 응. 아.